자, 여러분 오늘은 오버쿡트를 할 건데요. 이거는 연비가 좋아하는 게임이죠. 이게 왜 하고 있냐면 예! 지금 연비가 퇴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없어 없어져 현생에서 벗어나서. 어? 뭐. <웃음> 게임에서서 벗어나. 이거를 너가 나가버리면 너가 주인공인데. 우리 이거 했던 적 있냐? 일단 계속하게 한번 눌러볼게요 어 이거 내 걸로 됐나? 이거 저장이 연비 거 같은데 야 벌써 4-1이야 이러면? 이거는 근데 빗소리나 2D가 없을 때 했던 거 같단 말이야 맞지? 맞아 맞아 이거 1-3 한번 해보죠 오케이 빗소라 이거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컨트롤 컨트롤 따따따따 따, 따, 따. 아. 음. 알겠지 이런 그렇게. 게임이야 이렇게 들어서 a m e here. You look at Turo. So, t a 좋다 좋다. you l o o 많은 거야 지금 야 김밥 오. 김밥 많아 그릇 그릇 그릇, 그릇. 야밥 탄다 밥 탄다 밥 탄다 많은 거야 지금 a t 움직여 t a t 화산 터지 a t a t 김나라 김나라 김 Tata, Tata, Tata, Tata, Tata, t 가 따로 볶음? 따로 끈! 오이토스! 오이토스! 오이토스! 바로! 오이토스! 오이 오이토스! 오이토스! 오이토스! 요리를 어떻게 하는거야 대체! 다관둬 그냥 관둬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때려쳐! 우리 할머니가 너희들보다 빠르겠어! <웃음> <웃음> 어? 야 그래도 세게 야 근데 이거는 너무 쉬운 거식이었어 맞지? 일단, 일단 다 썰고 있으면 썰고 치즈 썰어. 썰거 있으면 다 썰어 놔. 야 이거 땅에다가 다 그렇게 접시죠 접시 접시! 아야 이거 밀린다. 우리 쪽으로 온다 이거. 야, 뒤돌아 어. 우리 쪽으로 와. 우리가 자를 준비. 어! 됐어! 빨랑빨랑 잘라! 야 이거 그릇에다 놔, 빨리. 다 빨리. 다관 둬! 씨, 나가! 이씨 <웃음> 접시 접시 접시 접시 접시 지금 저거 해야 돼. 설거지 위에서, 내가 할게. 위에. 설거지 내가 할게. 설거지 내가 할게. 설거지 한다면서 왜 위로 올라가? 설거지. 아 이거 갖고 왔잖아. 만들어 놨다고 넣으라고 도우. 야 토마토 썬거 저기 하나 있잖아. 어 그래. 어, 아만 구워라 맞ot. 구워라. 그래 이거 구워. 어떻게 구워라. 종이고에서... 아 빨리 꺼내라 어. 그릇 그릇. 여기, 그릇 그릇 여기 있잖아 중간에. 그릇. 투디야 나야지 그릇을. 투디야. 투디 그릇 그릇 그릇 여기, 여기 있다 그릇 여기. 자 우리 여기 다 나오면 아무도 못 장사하지 말아 너. 도우 도우 알았어 도우 도우. 아휴 씨. 이만 아, 던져봤죠. 야 저기 들어갔잖아 설거지에 도우. 그냥. 빨리 저, 손님들 죄송합니다. 영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자당. 이 만두집이 있는데 아이. 아 이거 어도못네야 그래도 이성이야 그래도 이성이야. 얘들아 우리 왜 이렇게 조용해졌어? 히 우리 행복하려고 하는 연식당이에요. 하나 더 행복하지 않아 <웃음> 연습당이면내말좀들어봐방연 셰프 말 들어보자 우리 그래 연 셰프이고 부 셰프 자리 주세요 저 그래도 경력직이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다시로 갑니다 어허 차주다 겨 차를 피해서 가야돼 아니 푸드트럭도 저렇게까지는 하지 않아 아 연비 여기서 혼자 300점 해본 적이 있네 <웃음> <웃음> 역시 연 셰프 준비됐나요? 나 건너갈게 일단 아니구나 건너갈 필요 없구나 아니다 아니다 야 새우가 저기서 나오네 여기 근데, 근데 새우를 생선 새우를 많이 들고도 돼 생선 손질해주세요 여기 아 지금 연셰프가 말하시잖아 지금 아 죄송합니다 새우는 필요한 재료가 아니야 생선이 필요한 재료예요연셰프가 하라잖아 조심해 초디 아 아니 그러신... 아악 그 그래, 음. 보험처리 좀요 그래. 아이 그걸 넣어놓으면 어떡해 음. 이에 걸 보고 만들어 이새끼들아 아, 아니 셰프님 오더를 좀 내려 보세요 지금 후디 설거지해 빗소리 저거 <웃음> 그릇 니어 아, 그릇. 아, 그릇 그릇 그릇 그릇 아프님 네, 네, 네. 이제 뭐 할까요? 야 밀지마 이씨 5달러 우디야 밀지마 아 바빠 바빠 어떻게 안되나요? 야 요거까지만 요거까지만 3다 2초! 이거 이렇게? 바로 해,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아 좋습니다 근데 잘했는데 우리? 예스! 귀여워 우리 이제 미슐랭 투스타 일단 계속하기를 누가 플레이어 진행 대기 중! 플레이어 진행 대기 중! <웃음> 성질머리가 급하신 것 같습니다 연식무님 이거 한 하루하루가 빨리 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금이에요 아그럼 아, 예, 주름 생겨요 저희 행복하려고 하는 연식당인데 이거 아 이거 이거 진짜 힘들거든요 닭 손질하세요 그 다음에 토마토 오케이. 던져주세요 양배추 양배추 넣어주세요 양배추 토마토 양배추 토마토 던져주세요 그걸 쿠디가 해 던지라고 하는거 다 던져 쿠디야 뭘뭘 던져 토마토 양배추 양배추가 배추. 양배추 나갔어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저거 쓰레기로 버려지기 전에 빨리 쓰레기로 버려지기 전에 아이 아저씨들아 네? 어떤 아저씨 말씀하시는거죠 쓰레기로 버려지기 전에 어디 가세요? 음, 예. 음식을 해야 돼요. 저기요, 요거 튀기세요, 감자. 나쁘쓰레기아 쓰레기 그렇구나. 가기 전에 하라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들립니다. 이 닭고기 튀긴 여기는데저 죽었습니다. <웃음> 이거 그릇 그래, 드릴게요. 아아 뭐야, 야 그릇 빠뜨렸는데요, 여러분. 토마토 어떻게 못 던지나요? 요거 설거지 좀 부탁드리. 어 제, 죄송합니다. <웃음> 지금 손이 좀 떨려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토마토 던져주세요. 토마토 던져주세요. 그릇이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요 안 행복해지려 그러니까. 저 비스토리 두 번.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붙었다, 좋습니다. 그릇이랑 그릇 부탁드려요. 그릇, 그릇, 그릇, 그릇, 그릇. 알았 그릇. 그릇. 그릇. 그릇. 봐요 그릇. 좋습니다. 빨리 안되나봐요 아깝네요 피세요 아, 이 아아 아참 어렵네 자 우리 식당은 일성식당으로 내려가 야 언제 삼성 만들어 보냐 어? 연 셰프? 나 새로운 요리사 어연 셰프가 나왔는데요 저는 아펜 셰프가 나왔는데? 꼴뚜기 나왔는데 지금? 저도 꼴뚜기가 꼴... 나왔는데요 꼴뚜기 보고 좀나보나보라고 한거야? 아아 <웃음> 와 이건 뭐 주방을 뭐 이따구로 만들어 냈냐? 이거 연셰프님이 주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제가 이렇게 감각, 공감, 감각 이렇게 없었나요? <웃음> 그릇이 네. 제 쪽이네요. 어, 내가 내가 볶는 담당, 나 볶는 담당. 아 옆으로 해주면 돼. 여기 이거 보이지? 아 여기는 전... 여기구나 전... 여기. 있구나, 여기. 어, 아 여기... 제가 여기... 갔어요. 제가 갔어요. 저 <웃음> <웃음> 배달 왔어요. 예. 고기 떨어주세요 고기. 고기 대각선에 두면 저거 제가 못났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져서 가져다 드릴게요. 빨리빨리 뒵니다. 빨리빨리. 아, 나도 그냥 움직여야겠다. 어너 움직여. 어이는또 저게 만들어져? 자 고기 됐습니다. 고기 됐습니다. 아! 양상추 썰어줘야 돼요. 여미님 그리고 자꾸 거꾸로 관려하지 마세요. 아 자꾸구나. 양상추 배달이요. 아, 아, 계속... 케빈님도 그거 거꾸로 두면 안 돼요. 하기 싫다고 던지시면 아, 안 죄송합니다. 돼요. 아, 죄송합니다. 고기 배달 좀 부탁드릴게요. 고기 배달. 고기. 아나 계속. <웃음> <웃음> 어? 아 이거 저것도 안 되네. 아니 역대급 실적이에요 우리. 아 이거 이거 너무 와 이거 이거 진짜 힘들게 만들었다. 어 근데 이거 연 셰프님 네. 세번 물에 빠진 게 조금. 네 이거는 오버 아닌가. 이거는 아... 저희가 아유. 거의. 아예 못 깨버렸는데요 이게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죠?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걸로 아 고기 컨베이어 이거 잘라야, 돼, 잘라야 되거든요 고기 아아 가서 한명 썰어 그냥 한명 계속 썰어 거기서 아 돌게요 돌게요 어, 음. 어 거기 아잠깐 최빈이 <웃음> 형이 가서 계속 썰어 내가 연 셰프 도와줄게 그러면 어, 죄송합니다 와야 고기 갖다 집어 던지시네 썰고 됐다 양상추. 아니, 자, 고기 하나 나왔어요. 고기 하나. 그냥 네. 바로 그거 내보내세요 햄버거에 네, 고기 고기랑 빵만 먹는 손님이 있네요. 양상추 여기 주문. 던져봐 나한테 양상추. 그렇지. 이거지. 야 이렇게 하자. 펌웨이 벨트 쓰지 마. 아아예 어, 안돼. 아 잠깐만 이제 나 그냥 던졌다. 저거 다시 줘. 그거 빵이랑 패티. 빵이랑 패티 하나 어, 빵이랑 패티 하나 해주세요 넣으세요, 넣으세요 빵 패티 잘랐어요. 빵 패티 빨리빨리 빨리빨리 어? 빨리. 설거지 부탁드려요 어? 고기, 어?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고기 자 우리 불타올라 어어자 고기 하나 더 고기 하나 더 바로 잡고 바로 자르고 내가 바로 넣고 <웃음> 좋습니다 자 그릇 가요 어, 그릇 다시 와요 그릇 가요 좋아요 야 우리 불타오르고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해봐요 자 행복한 연식당이에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잘되고 있어요 던지세요 고기 던지세요 네. 바로 잡아서 썰어요 어, 썰다가 치즈 잡고 또 썰어요 치즈 고기, 던져요 고기, 고기 나왔어요 빵 고기, 고기. 나가주세요 빵 고기 설거지 가요 좋아요 아니, 그래. 600 우와, 우와. <웃음> 나 눈도 안 깜빡였어 진짜로 <웃음> 눈도 안 깜빡 <까빡. 웃음> 근데 연비야? 한 회분 나왔다? 벌써? <웃음> 어 아닌 거 같은데 그만하자 조금만 더 해보자 한 회분 아직 안 나온 거 같아 나왔는데? 아니야 안 나왔어 나왔어 어떻게 그렇게 판단해? 어. 어. 다음 거 뭐라고 하셨죠? 애교를 한 거야? <웃음> 오 빨리 안 하면 나 애교 계속 할 거야 음, 꽃도 나 알템고 눌렀어 너무 꺼는데?